드디어 우와군 진짜 페퍼로니 잔뜩? 얼마나 폭탄이지? 아, 커팅을 해서 이런.. 에, 이런 건가? <웃음> 맛있어. 맛있어. 피자 소스. 꿀. 피클 어디있어 피클. 원래 피자마루 피클 안 주나? 전화해볼까? 사장님, 여기 피클이 안 들어있는데 피클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아 페퍼로니 폭탄 피자에는 피클이 기본으로 없는거예요 어... 이게 햄이 88개라고? 음... 모르겠다... 오늘은 폭탄 페퍼로니 냠냠냠 피자 위에 빨간 햄이 잔뜩 있지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기대돼 먹는거 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퐁! <웃음> 피자마루의 폭탄 페퍼로니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달시키니까 2만 9 0 0원이더라고요 원래 피자마루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맛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비싸네요 이 페퍼로니가 엄청 많이 들었대요 80장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에 지금 대충 봐도 한 10장씩은 있으니까 이게 8조각이니까 대충 될것 같습니다 또 이거 일일이 다셀줄 알았지? 헤헤헤 <웃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퍼로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비주얼 보여? 와, 대박! 뭐,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 보이죠? 페퍼로니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거. 보여요? 와! 향도 좋고. 어,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거 고춧가루, 원래 페퍼로니 피자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원래 페퍼로니 살짝 매콤한 맛인데, 더 매콤한 거 같아.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 소스가 없어! 토마토 소스가 없어! 도우에다가 치즈에다가 끝! 그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에 페퍼로니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치즈 피자요! 약간 밥이랑 반찬같은 느낌으로 만들었 피자를 어,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네? 밥이... 지금 햄만 이렇게 따라 먹었잖아요 맛있어! 밥이랑 먹어야 겠다좀 어, 이따 한번 먹어볼게, 밥은 음. 그래서 이 소스로 피자소스를 줬구나? 음, 맞네, 피자소스 왜 따로 주나 했더니 안 발라서 꿀! 아, 아까 그 주문할 때 추가 소스 뭘로 선택할 거냐 해서 저는 피자 소스를 선택했거든요? 피클 대신에? 먹어보니까 피클이 필요 없는 맛이긴 해 이게 살짝 매콤하고 막 그래서 피클이 생각나는 막 그런 느끼함은 전혀 없어요 이게 뭐 그래서 그랬나? 짤까봐 따로 뺀 건가? 이렇게. 듬뿍! 맛있나? 아, 저는 피자 소스를 좋아해서 그러는데 피자 소스랑 먹는 게 진짜 맛있나? 이래야 뭔가 피자를 먹는 느낌이에요 음 꿀! 듬뿍! 아니, 이게 어쨌든 햄이 많이 들어가서 짭짜름하잖아요? 단짠이요. 맛없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피자소스에 찍어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클 대신 피자소스를 선택할, 어, 가치가 있다. 제가, 아까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햇반을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아니,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거의 완전 저긴데요? 페퍼로니가 진열된 큰 접시! 여기다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와, 맛있다! 아니, 이거 밥반찬이었네! 맛있겠죠? 어... 듬뿍듬뿍! 여기다 케찹을 뿌려볼까? 케찹? 저는 케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거 봐요 더 맛있어 보여이 <웃음> 페퍼로니 반찬 잘하네 응. 그러면, 이렇게 이제벌거숭이된 피자가 남잖아요 벌거숭이라고하니까얘 그냥 치즈 피자 아니요? 치즈 피자를 꿀에 찍어 먹는 거지. <웃음> 치즈 피자 맞네. 이 이렇게 해서, 이서좀더 맛있는 꿀을 가져왔거든요 아카시아 벌꿀입니다. 이거 <웃음> 600g에 2만 원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싶다. 아니 근데 이거 밥이랑 먹는 게 맛있어요. 그냥 아예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어떨까? 지금 이게 피자 리뷰인지 무슨 리뷰인지 모르겠네. 아 설마 이래 이랬는데 막오 엄청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지? 이러면 진짜 탄수화물에 막 미친 종족이라고 막 하는데 미친 민족. 와... 맛있어요 이게 그냥 피자 먹으면 짜거든요? 좀 지난번 치즈피자는 그냥 치즈맛에 막 짜니까 좀 그랬는데 얘는 어쨌든 햄맛이랑 같이 짭조름하니까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딱 맞는겨! 너무 맛있는겨! 이야... 이건... 이야... <웃음>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랑 이거 한판 시켜 드시면 밥도 같이 1인당 한 공기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밥밥좀 남았네. 좀더 먹을까? <웃음> 아밥왜 이렇게 맛있지? 큰일 났네. 잘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부대찌개나 이런 데 들어가는 페퍼로니 소세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짭짜름하긴 한데 밥이랑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웃음> 그냥 얹어서 소스 먼저 바르고 얹어서 같이 먹으면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제 취향은 그렇고 뭐 취향에 따라서 케찹을 뿌려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그건가? 내가 그 피자 소스 맛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더 추가로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웃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